발바닥에서 피가 나는 꿈.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물을 잃게 됨. 발바닥이 가려운 꿈. 조만간 먼 곳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 발에 관한 꿈. 일가 친척, 분열된 세력, 종적, 업적, 행적, 집합, 부하, 단체 등을 상징하는 부위이다. 발에 흰 붕대를 감은 꿈. 발을 다치는 것은 선화를 보거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발에흰 붕대를 감는 것은 재물의 손실을 막고 어려움을 이겨내어 크게 성공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발자국을 보는 꿈 자신의 발자국을 보는 꿈은 사업의 성공을 나타내며 어린아이의 발자국을 보는 꿈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꿈 남자의 발자국을 보는 꿈은 계획을 다시 검토해보게 되는 꿈이며 여자의 발자국을 보는 꿈은 새로운 일이 의외로 잘 풀리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꿈이다. 독수리나 솔개가 다가오거나 자신의 손과 발을 무는 꿈 야심가인 경우 권세를 잡게 되고 학생의 수석이 되며, 천하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둘째 발가락이 굉장히 큰 꿈. 구권이 없는 사람이 마누라 시중이나 들고 살아가게 된다. 따라오는 강아지를 귀찮아서 발로 차서 도아버리는 꿈. 방해자, 방해되는 일, 병마 등을 물리치게 된다. 끼고 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꿈.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암시, 말이 뒷발을 쳐들고 달리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꿈. 외출, 출장, 여행을 가게 된다. 새 일거리가 생겨 분주다사하다. 말이 발을 구르며 올부짖는 꿈.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남에게로 넘어가는 꿈. 말이 울음소리를 내며 발을 구르는 꿈. 자신의 일거리가 남을 통해 전해지게 된. 팬더공이 발을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일이 속 시원하게 풀린다. 재물, 물품, 행제가 생긴다.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어하는 꿈. 경이나 가정.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 호랑이가 무서워 도망치려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도망갈 수 없어 떨고 있는 꿈. 앞으로 벅찬 일이나 권력자 또는 세도가에게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고양이한테 발 물린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또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길거리에 널려있는 송장을 발로 차서 굴리는 꿈. 사업을 구상하게 되고 그것에 필요한 자본을 쉽게 구하게 되며 크게 활용할 일이 생긴다. 꽃이 땅에 떨어져 발을 밟히는 꿈. 여성이 이 꿈을 꾸면 이성에게 X 관계를 당할 꿈.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중단되고 실패를 맛보게 됨. 오물 물을 마시거나 그물로 손발을 씻는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입하 취직, 결혼, 당선 등의 일로 좋은 소식이 있음.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발을 헛디뎌 땅으로 떨어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중단되고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된다. 두절, 실패, 사고가 생긴다. 은하수를 건너고 목욕하며 손발을 씻는 꿈. 국가나 사회의 고급에 속하는 직위, 신분, 운세 등에 관계된 꿈이다. 자기 발이 누군가에게 밟히는 꿈. 입단속하라는 암시의 꿈. 자신의 신체 중 입이나 발만 씻는 꿈.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자신이 누워있는 발 아래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꿈. 어떤 소원이 남의 방해를 받아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나운 돼지가 자신을 발로 밟아 쓰러뜨리는 꿈. 빚쟁이로부터 괴로움을 겪게 된다. 발을 씻겨주는 꿈. 근심, 걱정을 덜어내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발을 흔들어대는 꿈. 들어온 복을 차게 되거나 사서 고생을 하게 됨. 발이 빠지고 걷기 어려운 진흙길을 걷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시비, 모함에 빠질 위험이 있음. 발이 진흙에 빠져 걷기가 힘들어하는 꿈. 현재의 일에 무리가 따르니 재검토나 수정을 해야 한다는 암시. 발이 커져 큰 신발을 신고 나가는 꿈.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승진이나 능력 발휘를 하게 되는 꿈. 엄지 발가락을 뱀장어에게 물려 피가 나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물과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재수 두통하다. 여자의 엄지 발가락 뼈가 저우로툭 튀어나온 꿈.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인덕이 없어 구설수에 오르게 됨. 자신이 뛰고 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현실 도피의 심리가 나타나는 꿈. 적을 공격하려 하지만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일 수 없는 꿈. 계획한 일이나 추진 중에 일이 좌절되고 위험을 타개할 방도가 없게 된다. 조개에게 손이나 발을 물리는 꿈. 조개에게 손이나 발을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착수할 징조다. 아니면 여성의 유혹에 매료되어 꼼짝 못하는 형상이다. 쥐가 발가락을 물고 놓지 않는 꿈. 뜻하지 않은 협력자가 생겨 사업의 운세가 좋아진다. 지나가는 길에 곤충류를 발로 밟아 죽이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이던 작은 일이 성사되고 태몽일 경우에는 태어날 아이가 유산된다 낙타의 뒷발에 채인 꿈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등 실패, 사고를 암시 남을 발로 차는 꿈 모욕을 당한다 냇물에서 손발을 씻는 꿈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소원한 일이 이루어짐 맨발로 돌아다니는 꿈 구설수가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래사장에 자기의 발자국을 남기는 꿈 어떤 기관에 자기의 경력이나 행적을 남기게 된다 몸에 손과 발이 없어 허둥된 꿈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함 문고리를 잡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꿈 실제로 정과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 모두 가도 못하게 된다 끈끈한 정, 사랑의 포로가 된다 물고기에게 발이 무수히 많이 달린 꿈 능력, 권력, 재주등이 특출한 사람을 만나게 됨 받아놓은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꿈. 신의 뜻으로 받은 제복과 식복을 밥상째 얻고 해가 망신한다. 저절로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를 발로 차버려 족박을 찬다. 발밑에 밀려오는 물의 꿈. 강이나 바다의 물이 발밑에 밀려오는 꿈은 뜻하지 않은 때 재난이 닥칠 엄료가 있다. 그리고 발이 젖으면 육친이 급사할 흉조. 손발을 물로 씻는 꿈. 경이 회복되고 근심이 사라지며 미혼자는 결혼이 성사되는 등 입학 취직 당선 등 좋은 소식이 있음 손발을 흔들며 떠는 꿈드온 복을 쳐버리고 쪽박을 차게 된다 실수, 사고, 질병, 우한 등이 발생한다 손발이 얼어붙는 꿈 순간 잘못과 부덕한 탓으로 죄를 짓거나 온수가 불길하게 된다 쓰라의 자손에게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다 불경기, 사고, 구속, 실패 등이 있다 손으로 매달리거나 발로 딛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꿈 수아인 또는 사업기반을 잃거나 부모가 돌아가시는 등 의지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갈 징조. 송충이를 발로 밟아 죽이려는 꿈. 자신의 연적을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수렁에 발이 빠지는 꿈. 수렁에 오른 발이 빠진다면 정당한 자신의 활동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거나 모함 누명을 쓰게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 이다. 수렁에 한 발이 빠졌다가 나오는 꿈. 모함에서 결백을 증명하게 된다는 꿈. 슬리퍼를 신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맨발로 도로에서 걸어 다니는 꿈. 불안한 이성교제나 정부가 생기게 되며 타인과의 구설이나 말썽에 부딪히는 애군이 따르게 된다. 시라소니가 예리한 발톱으로 할키어 옷이 찢어지는 꿈. 치안이나 불량대를 만나 시달림을 받게 된다. 시비, 싸움 도둑 등 구설 수가 있거나 실물 수가 있다.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 꿈. 개인관계에 잡음이 생기거나 생활의 어려움에 불안한 꿈.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픈 꿈. 하루 온종일 속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져 스트레스가 쌓인다. 실제보다 큰 자신의 발을 보는 꿈. 실제 자신의 발보다 꿈 속에서의 발이 훨씬 커져 보였다면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이 성공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고 일에 대한 결실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달리려 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꿈.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당할 일이 생길 징조또 상급기관에 부탁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애태우게 될 것을 암시. 어딘가를 빨리 가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잘 벌어지지 않는 꿈.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꿈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꿈이다. 몸이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안타까워할 일이 있음을 의미한다. 논밭에 발이 빠지는 꿈. 이것은 약간 복잡한 뜻이 있어서 검수와 낭비의 갈등을 암시. 누가 문서를 보고서 손짓발짓하는 것을 보는 꿈. 자기의 신분이나 사업에 대하여 공박. 비평 시비할 일이 생긴다. 누군가가 자신을 발로 차이는 꿈. 상대방에게 멸시나 명예훼손을 당한다는 암시.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꿈.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발자국 눈 위의 발자국이나 모래 위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걷는 꿈은 선배. 스승 등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거나 누군가 개척해 놓은 일을 쉽게 따라 함을 의미한다. 누워있는 자기 머리 위로 다른 사람의 발이 쭉 뻗어 있는 꿈.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암시 누워있는 자기 발 아래 다른 사람 앉아있는 꿈 어떤 일에 진행이 안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암시 눈 속에서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꿈 성각자, 지도자의 교양 업적을 가리고 추종할 일이 있게 되는 꿈이다 대궐 마당이나 청와대 마당에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꿈 정치 지도자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많은 공헌과 업적을 남긴다 맑은 물로 발을 깨끗이 씻는 꿈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된 상대방 발길질에 걷어차이는 꿈 상대방 발길질에 걷어차이는 꿈을 꾸게 되면 멸시와 천대 속에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진다새 구두가 자신의 발에 딱 맞아 편안한 꿈 좋은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질 꿈새 신발이 발에 딱안 받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분수에 맞지 않거나 불안하다. 성난 돼지가 자기를 쓰러뜨리고 발로 밟는 꿈 빚쟁이에게 커다란 고통을 당한다. 세숫대야 물에 손발을 씻는 꿈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근심 걱정을 해소시킬 대상을 얻는다 손과 발에서 피고름이 나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번창할 징조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는 꿈도 마찬가지로 길몽 손발에 인쇄 물감이 묻어 잘씻기지 않는 꿈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상, 행적 등에서 이탈할 수 없다 손발에 화상을 입는 꿈 계약이나 인연, 기념할 일이 생김 발에서 피가 나는 꿈 결혼할 사람이 주위에 있음 돈 나갈 일이 생겼다는 암시 발을 삐는 꿈꿈 속에서 발을 삐었다면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조심해야 한다. 가까운 이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기 쉬운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발가락을 쥐에게 물리는 꿈 발가락을 쥐에게 물리는 꿈은 의외의 협조자가 생겨 사업 형편이 좋아진다. 발과 종아리가 붙는 꿈질병우한 불길한 일이 생겨 계획했던 매출 출장 여행을 못 가게 된. 발놀림을 묘하게 하는 꿈.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한몫을 차지하게 된다. 발등에 털이 길게 난 꿈. 출장이나 여행으로 분주다사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거나 손발을 씻는 꿈. 소원 충족, 근심 걱정에 해소, 신분이 돋보이게 될 일과 상관한다. 가위에 손발이 찔리거나 신체를 베이는 꿈. 가위에 손발이 찔리거나 신체를 베이는 꿈은 재물의 손실이 생기거나 배우자에게 나쁜 일이 생기게 된다. 강물에서 손발을 씻는데 오히려 기름 같은 것이 묻어 씻기 어려운 꿈.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 없다. 개가 두 발로 서서 움직이는 꿈. 아는 사람이 자신을 인신 공격하거나 구타할 일에 직면한다. 거머리가 발목에 붙어있는 꿈. 거머리가 발목에 붙어있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재산을 모으고 회사라면 직원을 많이 채용하게 된다. 거미줄에 발이 걸린 꿈. 질병을 앓게 돼 흉몽이다. 개가 집게 발을 들고 위협하는 꿈. 괴한이나 치안에게서 협박이나 희롱을 당하게 됨. 고양이가 발을 무는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할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뇌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고양이가 사람의 손과 발을 물고 할키는 꿈.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상당 기간 고생을 한다. 악신이 동한다. 백사장 위로 자신의 발자국을 두려시 남기는 꿈. 백사장 위로 자신의 발자국을 뚜렷이 남기는 꿈을 꾸게 되면 후대에 남을 만한 혁혁한 공을 세워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뱀을 발로 밟아 죽이는 꿈. 임산부가 꿈을 꾸면 임신 중에 유산을 하게 된다. 사고, 불길, 실패, 질병, 무한 등이 생긴다. 벌에게 발을 쏘인 꿈. 돈이 생김. 발로 큰 돌을 받고 서 있는 꿈. 가난 속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찬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발바닥에 물감이나 남의 피가 묻는 꿈. 자신의 일거리나 사업에 남이 계약을 맺으러 온다. 발바닥에 털이 잔뜩 나는 꿈. 꿈속에서 자신의 발바닥에 털이 잔뜩 나 있다면 이는 매우 좋은 길몽으로 앞으로 하는 일마다 모두 순조롭게 풀릴 것을 암시한다. 잘꿈의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